이렇게 가리고 짜잔 영상을 찍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켰습니다. 여기는 로마예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 <웃음> 인스타그램에서 소정보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여기예요. 제가 지금 당장은 묶어 있어가지고 좀 말을 못 드렸는데 여기 있습니다. 호텔 로얄 마르셀라. 오 음, 예뻐. 근데 여기 차도 아니야? 추울 줄 알고 코트 여러 개 갖고 왔는데 하나도 안 추. 워아 너무 예쁘다 근데. 내가 로마라니. 오 예쁜 거짱난아 찍어줄까? 너무 예뻐. 저희는 지금 우버를 타고 콜로세움으로 가고 있어요. 와. 헉, 너무 예뻐. 와, 진짜 이쁘다 저기 줄기다리 는거보이는데 네. 우리도 줄기다리 있 보러 가는요 아, 미리 안 사서? 어제 다 결제하려고 했는데 하루 전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 안전한 거 끝났어. 나이스 툴. 나이스 툴왜래 신발 산 걸, 신발 좋은 건 알아가지고. 왜? 나이스 툴. 아, 진짜? 근데! 아, 아니, 그냥, 그냥, 지나간 사람마다 다 나이스시더라고. 상수, 상수야, 하던데? 상수. 그니까. 나이스. 칭찬 한번 해주고 이제. 와. 과관이네. 절경이야. 콜로세움. 어떻게 끌으려고 줄서고 있는지. 난 머리 왁스로 세움. <웃음> 뭐라고? 아. <웃음> 머리 왁스로 세움. <웃음> 개웃겨. 이거 보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맛집으로 안 가고 그냥 한번이렇한지막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들어가 보려고 그치? 응 맞나? 맞나? 도 보조개 있네 <웃음> 와들어어오 예쁘다 와씨 빡순데? <웃음> 아, 소리. <웃음> 오. 오. 짱이다. 아. <웃음> 와 여기서 본 거잖아, 그렇지? 와 너무 예쁘다. 에? 다른 거 다른데? 그래? 아, 저기 밑에. 이거보다 무너져 갖고 이렇게 해놨나보다, 그렇지?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그러네. 기대 기대 이하네. 응. 그래도 찍긴 찍어야지. 내 걸로 찍어, 야지 여행 오는 이유 인스타그램. 다 봤다 밥 먹으러 갈까 이제? 어. 어. 역시 너무 잘 맞아. 이 정도면 보는 대체 아 카메라 담았으니까 이걸로 다시 보자 어. <웃음> 카메라를 한번 쫙 돌렸으니까 우리 음. 여기 보고 싶을 때 이걸로 그냥 다시 보면 돼 생각했던 것만큼 웅장하지는다 그니까 웅장하게 아니라 고 예뻐 그치 멋있는 거 인정 근데 멋있어 엄청 여기는 콜로세움 이거는 뭘로 세움? 필러로세움 <웃음> 너 머리는 왁스로 세움 <웃음> 이런 거는? 이거는 아버님 선물 아버님 보고 계신가요? <웃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가? 사람들이 남산타워 가지고 남산타워 모형 사는 느낌인가? <웃음> 음~~ <웃음> 그치? 난 그거 사는 사람도 이해 안 됐는데 우리가 사고 있네 오먹고 자고 오먹고 자고 일도안해 오먹고 자고 오먹고 자고 일도안해 대가리를 확 지기삐까? 오먹고 자고 오먹고 자고 일도안해 일로와 어디 가나? 응. 걸을 때마다 밑으로 힘이 쏠려서 여기가 너무 아파 똥배자똥 <웃음> 눌려서 완전 알지? 아어기서 방금 여기서 말해봤는데? <웃음>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 갈도는데어디기 뭐 카메라를 빨리 확여고 나가자. 카메라로 확기고 나가서, 나가서 보자. 어때? 그도 하나, 둘, okay. 셋 됐어? Okay. 이거 캡처해달라고 하자 캡처해서 <웃음> 이거 사진 캡처해서 만들어줘. 사진으로 만들어줘 입 반대로 했구나 <웃음> <웃음> <웃음> 순간 매정지 와가지고 어 이게 <웃음> 입 돌리고 뽀뽀하기로 했는데 입 반대 방향으로 <웃음> 사진으로 본다고 이거? 응 우리 왜? 다 떴어 이제 <웃음> 이런 거 아까 올추 멀리서 본것 같기도 하다 맞아 왔다 왔다 이제 어. 밥먹으러 가자 <웃음> <하자. 웃음> 개선문 저기 이게 저기 아까 저거 아, 잡았네. 아 저거요? 잡았네 내가 빡세게 짜온 일정이 있잖아 음. 진짜 빡세다 이거 하루만에 음, 다 하려고? 응 음. 근데 이게 다 붙어있어 가는 게조종로있네 아. 중에 반 했어 벌써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스페인 광장 거기 가 가지고 이제 젤라또 먹으면서 오늘? 어 좀. 갤럭시 폴더가 영인데 <웃음> 앞에 외국인이 갤럭시 폴더 쓰고 있었는데 박성범이 어! 갤럭시 폴더가 내려서어 외국인이 갑자기 흠칫하면서 얘 쳐다보고 <웃음> 막 이러고 핸드폰 닫았다구 이거는 <웃음> 이걸로 네 하자 나니라 4개에 10유로 아 이거 속기 사주자 속기 개잖아 여기 로마 탁써있는 거. 윤석해 보고 있니? 너 거야 이거 이성원술 <웃음> 먹으면 너네 이거 입힐 거야 태현이 밥 먹을 줄흘릴 <웃음> <웃음> 와 길거리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이제 봐봐. 을지로 바이브 기억나지? 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걸어봐. 아, 괜찮... 아니 당당하게, 걸어, 당당하게. 을지로 바이브. 너무 <웃음> 사람 지나가. 바로. 을지로 바이브. 아좀 진지하게 도 아, 어 그니까 멋있게 좀 걸어봐봐. 아 여기 별로야 여기는. 네? 차 많고 해서 별로야. 야. 어허. 나도 나도 나도. 온 느낌 잘 알겠지? 해보지. <웃음> 어, 어, 어. Let's 로 봐. 좀더 빠른 거는 당당이 어깨 들썩들썩거리면서. 드디어 밥을 먹겠습니다 음 라면 국물에밥말은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오면 평탄을 치는 것 같아 음 우리 잘 맞는 것 같은데? 여행하는데 왜 싸워? 이게 나중에 자기 화면으로 쓸것 같아 난 여행하면서 싸우는 커플이 제일 예강 나 이틀에 한번 갔거든? 삼일에한이거든 우나? 배션 <목소리> 대박. 나도 무면 끝까지 못 먹었을 텐데. 맛있었어. 나 피자 한판다안 먹다 날지. 응. 응? 다 먹었다. 피니시. 이렇게 케 디저트 티라미수. 커피. 오. 티라미수 is good. 와 진짜 로맨틱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돈 내는 거지? 저지 <목소리> 티라미수 원래 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 볼까요? 에스프레소 <웃음> 맛있네 너 이거 표정 보이면 뭔가 안될 것 같아 이게 뭔데? 세컬 <웃음> 소꿀물 달라고 하지 주어 <웃음> 아름다워 <웃음> <웃음> 낭만 안 느낄래 비둘기다 비둘기 비둘기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하지마 <웃음> 고고고고 <웃음> 뭐해? 니 설마 핸드폰 봐? 와, 나랑 여행하면서 니네 인스타밖에 안 해? 맞는 말이라 반박 못하지? 여행하는 목적, 인스타그램. 스페인 광장에 왔어요. 엄청 예쁘다. 여기서 근데 뭐볼 건데? 계단? 와, 진짜 예쁘다. 일로 와봐. <웃음> 너무 예쁜데? No, no, no. No, no, no. 아, 너무 예쁘고, 절경이고, 한국인이다. 네. <웃음> 지금 브이로그랑 둘다 찍을래. 얼굴 부었대. 아, 너가 밑에서 찍어 너무. 아 이거 너무 위에서 찍잖아. 진짜 지위지야 계속 짜증나. 둘다잘 나오게 해야지. 왜니 네 얼굴만 중앙에 나오게 하냐고. <웃음> 스페인 계단 여기 스페인 계단 로마에 있는 <웃음> 말투 에이는 <왜 이래. 웃음> 배터리가 없다 이틀째 어제는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카메라가 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티칸 시국을 갈 겁니다 어제는 소매치기 없이 완전 잘 다녔는데 오늘이 좀 걱정되네 오늘 옷은 이렇게 셋업을 입었어요. 보이나? 이렇게 셋업. 완전 따뜻해. 와, 뭐야? 하루 만에 크리스마스가 됐어. 와, 크리스마스가 됐네. 예쁘다. 라면 먹고 싶어. 김치 떡. 꽉 잡고 있어야지. 발목 응. 잡고. 가만있어. 나는 사람 벨트백 있잖아. 응. 벨트백을 메고 있었는데 그거를 뜯어가려고 했다, 응. 파리에서. 여기 예쁜 곳. 예쁘다. 저희는 막밥 먹으러 지금 찾고 있는데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맛장이. 그치요? 네. 우리 1시 반까지 바티칸 시국 가야되잖아 지금 벌써 12시 반이야 그니까이 시국에 어? 어? 네. 무슨 소리야? 어, 아 어, 바티칸 어, 시국? 그거 어, 물렇게이 안경은 쇼핑몰에 판매 예정인 안경이에요 귀엽죠? 바티칸 시국 앞으로 왔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어디 가도 집 실패는 안할 것 같아 걔들은 자기 나라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세거든고아 그래? 여기 만화 앞에 저, 걷, 저 건너편에 저기 많이 많아 사람들 여기 가까우리서응 어. 이끌리는 데로 가자 우와 완전 레스토랑인데? 지금 늦어서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그 어떤 가이드가 오더라도 설명이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네. 유일하게 차진차림이 안. 짠. 저희는 성당이랑 박물관을 다 돌고 나왔는데 안에서는 뭔가 찍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안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5 시간을 돌았거든요? 대박인 것 같은데 진짜 예쁘고 이거를 뭔가 내 눈에 다못 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마무리라도 이렇게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이게 카메라에도 다안 담겨요. 그걸 말해줘야 돼. 바티칸 투어를 할때 응. 혹시나 이제 뭐 이런 로마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가이드를 추천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 그냥 구경만 하고 보러오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걸 추천하고. 하면... 왜냐면 진. 진짜 힘들고. 했다가 잘못 걸려. 와 다섯 시간 동안 계속 앉지도 못하고 설명 들으면서 계속 걸어 다니고 이랬는데 이게 그래도 뭔가 역사를 유익한, 알아가고 그, 어좀 유익하고 우리가 그냥 갔으면은 몰랐던 그런 그림들이 많았어가지고 되게 좀 좋았긴 하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요. 가밥 네, <웃음> 음. 먹으러 가자. 응. 음, 밥 먹으러 갈게요. 초아 이거 정보는 헬로 트래블에서 성범이가 예약을 해 줬는데 두명이서 5만 원이고 5시간 진짜 알차게 했어요. 너무 근데 두 명에서 그 가이드를 하는 게 5만 원이고 어, 어, 어. 그리고 여기 성당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다 포함해 가지고 52유로. 두명이서 52유로. 예매를 하는 거는 2만 5천 원씩이고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진짜 알, 너무 알차다 못해서 빤스러날 뻔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알차서, 어, 알차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투어 하실 분들 있으면 성당 안에 뭐 그런 역사 궁금하다 하실 분들은 여기 밑에 적혀있는 옐로우 트랩을 마이리얼 트랩 트릴라 마이리얼 트랩 마이리얼 트립에서 예매했는데 그렇게 했대요. 여기서. 여기서. 아 진짜 너무 근데 힘들다 나 진짜 우리 아침에 진짜 아침 12시에 나왔는데 나오니까 해가 너무 나... <웃음> 깜깜 나... 대신 그래도 뭔가 못 잊을만한 그거지 딱한번 와보기 딱 좋은 것 같아 예뻐 <웃음> 밖에서 맘먹대로 했어요 <웃음> 좀더 뒤로 가봐 전신 다 나오게 오케이! 딱 거기서 걸어가 이제 조심조심 이제 안 넘어가는 거 아나 봐. 아 무서워 죽겠다. 나 진짜, 진짜 무섭다 근데. 진짜. 무서워. 긴장의 연속이다 이거는. 응. 무 갑자기. Hey, <웃음> <웃음> 뭐야, hey, nice nice <웃음> 그랬어? 아예 그랬어. n i c 이라고안 하더라고. i c e f o n 아니야, 아맞네 Dear, Dear, Mr. l a w y 이거지, 알지? Dear Mr. Lawyer Hat. 짜잔. 오늘도 똑같은 메뉴. 첫날이랑 똑같은. 첫날이랑 똑같은. 그니까. 맛있어? 네. 짠데? 짠데? 너무 짜. 맛있다, 근데. 짠데. 물 많이 먹고 좋지 뭐. 근데, 유럽은 다 짜? 다 이런 소금 쩔인 맛이래. 음! 아닙다이에인품으로 <그게 맵다>. 가져오고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뭐야? <웃음> 저희는 세 번째 아이벌, 두 번째 여행지 프라하로 왔어요. 그전까지는 너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다안 찍었는데,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이게 로마에서 프라하 올때 비행기 비즈니스를 탔는데, 비즈니스가 한국이랑 다르게 저기는 좌석을 3개 연결해서 그냥 두명이서 쓰는? 약간 조금 옆에가 넓은? 그게 비즈니스인 거예요 가격도 되게 비쌌는데 근데 여기 비즈니스 그 붙여주는 게 있는데 이거 붙이고 왔어 어떡하지?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 보면 지금 몇 시야? 8시 6분 지금은 8시 6분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네 6시 6분이잖아 어 8시라면 6시. 한번 돌려 봐. 여 <웃음> 8시라 그랬거든요. 큰 말은 이 저희는 이제 빨리 숙소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16분. 8시. 8시. 8시 16분. 40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예약했는데 진짜 개 좋은 호텔이었어. 방이 기대된다. 너무 좋은데. 너무 너무 너무 좋은데? 빠바밤 빠밤 뭐야? 빠밤 와밤 뭐야? 와 뭐야? 어? 헐. 방 잘못 준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데 이 가격은 에이 <웃음> 잠깐만 방이 뭐 이래? 응. 와 미쳤다 와아 <웃음> 마 여기 몇 박에 몇, 얼마라고? 우리 2박 3일에 40만원이야? 응와 미쳤다 잠깐만 여기 왜 이래? 아파트를 줬는데 그냥? <웃음> 와, 와 이거 뭐야? 봄아 여기 방왜 이래 상태가? 와 대박 스피커. 또 아이폰 가 있어. 아니 무슨 잠깐만요? 여기 다시 찍어야겠다. 아니 무슨 4 0만 원짜리고 이래? 어? 응? 봄아 지금 여기 봐봐 여기 가면은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엔 또 방이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나 여기 하루 더 있고 싶은데? 어 미친 것 같은데 좀? 여기는 뭐야?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어. 이 방이 엑셀콤인데? 아 잠깐만. 우리 너무 신나. 밖에, 밖에, 밖에 짐 그냥. 아. 아니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아, 아, 아, 배, 배, 배, 배, 배, 배. 아, 아, 아, 배, 배, 배, 배, 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나랑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 거야 근데 갑자기 들어왔는데 안에 직원분이 혹시 가셨어요? 그래서 어? 네! 이러니까 계산 안 하셨는데 <웃음> 그래서 어? 그런게요 이래서 나가가지고 계산 안 하세요! 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 너무 귀여워. 너무 <웃음> 귀여워 떡볶이에요? <웃음> 아... 와, 나 이거 김치찌개인 줄 알았어 어, 먹어 먹어 어때? 그냥 그래? 조금만 마셔 네가 마주실보다 마주실다 먹었다 뭐해? <웃음> 이 눈빛 뭔줄 알아? 몰라 오른 눈빛이야 와, 너무 예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m e c a e h i t a h a i e r y e a r 퍽퍽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Let's be new here. o k y so y u a e h n u are t n f h n e I'm going to try it. t i l it. i t r it. I'll t it. t i d r y it. i t it. i l i t i r i r r i i i t i r i t 진짜 개잘해 한번도 한번도 한번도 <웃음> 눈이 안와도 아쉽다 응 눈이 안와도 너무 예쁜데 완전 크리스마스 같아 눈이 와 눈이 와설레임의 눈이 와설레임의 눈이 와반소인 <웃음> 특징 노래 한 소절 떨려, 던져주면 앱다 <웃음> 받아가지고 다 부르고 차르리로 <웃음> 나와 정차 없이 걷다가 아, 여기까지 왔어. 아 대박. 어 우와 안녕. 까 까. 아 아. 다시 해봐 남산 타워다. 어 그러네 남산 타워다 우리 집 쪽이네. 너무 예쁘다 진짜. 응? 내 <웃음> 네 마블 내네 마블 보아 까르르 왔는데 걸어서 새가 엄청 많아요. 와 미쳤다. 진짜, 진짜 징그럽지 않아? 와 머리 위에 바로 지나가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근데 응, 음. 새 엄청 많아. 곧 스파이더맨 파포롱 홈의 촬영지가 나옵니다. 피터파커가 이제 MJ한테 자기가 스파이더맨이라고 밝히는 그런 장면이거든. <목소리> 봐봐. I am Spiderman. I am Spiderman. Head, I don't know what's a s p i <웃음> 다시, 포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일 해질력에한번더 오는 걸로 하고 집 가자. I'm 파이 i 맨 <웃음> 그거 아니야. I'm 파이러맨 이거야. I'm 바이러맨. 안녕하세요. 대한국 r 대박, 대박 이 s g 대박. <웃음> 대박! 가방! 부딱하다칼색 <웃음> <뿌드롭다>, <웃음> 아 <웃음> 초록색, 노란색, 공존, 바이람, 바람! 와우, 굿! 오, 대박! I like to learn Korean language. 오, <웃음> oh, 귀엽다 귀엽다. 이거 <웃음> <귀엽다. 응>, 살까? <웃음> 이거? 응. 여러분 여기 까르도 앞에 있는 모자 가게인데 완전 싸요. 이거 얼마지? 6만원 한국 돈으로. 이거 완전 무슨 가죽이지? 이거 양가죽? 어, 가오 가오레더 가오레더 가오레더? 가오 가오? 음. 아, 가오리 가오. 가오리 어, 아니 음. 무아 가우 가우 소 소가죽 소가죽 가우 양 가우 양 가죽 이거 양가죽, 이거 양가죽? 귀엽죠 <웃음> 나 미국... 오오 삼성 애플 yeah. 아, 어, 코레... 코레아인데? 코레아 <웃음> <Apple. 웃음> <Apple. 웃음> 포토 이즈 굿 삼성 삼성 베타 포토 포미포미포미 까르기 입고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있는 모자매장인데 엄청 싸요 그리고 다 예뻐 이거 뭐? 어때? 응? 이제 가자, 우리 스위스에서 이거 쓰면 되겠다 어. 그치, 모자 없었는데 아, 너무 좋아, 기분 진짜 좋아 <웃음>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부르자, 이제 응 안녕 그럼?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성격이 급한 박성범은 계단으로 먹니다 아, 여기에 뭐가 막 났어 송범이 어제 자기도 뭐 바르고 안 씻었다고 나고 뭐 그냥 자라고 뻥쳐가지고 그냥 잤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발랐었어 진짜, 진짜 좋다 음 냠냠 굿아 진짜 하지 말라고 다 찍고 있어 네그 행적을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네, 그 행적을 이 속적인 행동들? 진짜 그만해라.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조심해. 찡기울던 다 폭로할까 안소현의 실체를? 나 실체 없어. 이그 병우 같은 실체를 다. 말 따그러지 말라고. 제압되었습니다. <웃음> 말 걸지 마라. <말아. 웃음> 아왜 카메라 켜니까 이래? 그 인정이 뭐? 그 오만한 행동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니 근데 어제 네가 나는 다 알고 있다. 아니 근데 어제 진짜 네가 거짓말했잖아. 거짓... 아니, 거... 아니, 왜 뿌리쳐, 거짓말 했잖아. 아니왜 손을 뿌리쳤는데 거짓말? 네 선택인 거지 그거는. 그걸 내탓으로 하지 내 말라고. 아니 내가 너한테 아, 씻... 그래도 씻고 자야 되는데 이러니까 와 ]니까. 카메라 비라 깨끗한 척 하는 거 봐. <웃음> 진짜. 근데 아니... 네가 괜찮아 나도 안 씻었어. 이러면서 안 씻고 시켜서 그냥 자게 해더라 뭐래? 네가 아 진짜 앞으로 카메라 켜고 있어야겠네 계속 어 기자 안수이 머리 3일한번 감잖아 나 이틀에 한번 갔거든? 3일에 한번이거든이틀반 오케이. 아 이틀에 한 번이라고 하지 마라 진짜 어 계속 그 아침에 감았다 아왜 이래 서 힘들어 고마 나도 힘들다 <웃음> 지금 좀좀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웃음> <웃음> 저희는 나가요 오늘의 착장. 후드코트, 그리고 기모 폴라티, 그리고 귀여운 바지, 그리고 귀여운 카방 귀엽다. 나 너무 땅딸보 같아. 낮에 보니까 더 예뻐. 어 예뻐. 프라하가 오늘이 끝이기 너무 아쉽다. 프라하는 할게 별로 없어서 오늘로 끝 했거든요. 그러네, 저기 티켓 놓고 가는 건가 봐. 우리 이걸로 본 걸로 아, 그냥 만족하자. 음. 티켓 알아보기 귀찮아서 밥 먹으러 가는 우리. 음. <웃음> <웃음> 결국 밥 먹으러 첼리채 왔어요. 우리 두 번째 끼.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별로야. 그냥 면만 다 짜! 면이 별로야. 나는 그게 궁금하다, 근데. 영상에 뭘 찍고 뭘안 찍었는지 몰라서 나중에 편집하고 나서 우리 봤을 때 어떤 게 찍혀있을지가 알고 없어. 난 여행하면서 싸우는 커플이 지금 얘가 안 기억 안 나지? 음. 과연 진실의, 미간을 과연 진실의 미간은 과연 음 진실의 미간은 찌푸려질 것인지 향맛와개맛있다 이거 내 음식 당 음식을 좀 먹은 것 같고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해 오, 월, 짱 예뻐 음. <목소리> <목소리> 예쁘다 나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두고 싶은데 할까 하나? 이게 되게 예쁘지 않아 조명? 오르고 하나 할래 우리 이거 로미오 중에 이건 뭐야? 응. 러브 스토리 근데 이거 수동으로 돌려야 되는 거니? 어 맞아 아 너무 좋다 포근하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가지 어 이거 먹어야지 불뚝빵 아 진짜? 어 이거 불뚝빵 먹어야지 엄만 저기 타서 먹자 <목소리나> <목소리나> 진짜 졸려라게 생겼다. <웃음> 아개 웃겨. 제대로. <웃음> 진시름이가나 찌푸려라. 맛있어? 그냥 그래? 응 음, 그냥 그래. 음 그냥 그렇네. 음. <웃음> 나 너무 행복해. 역시 우린 먹어야 돼. 나라 갈때마다 이런 자석 하나씩 사고 있어요 옛날에는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하나씩 냉장고에 붙여두면 은 되게 추억 생각나고 좋을 것 같아 이게 진짜 예쁘죠 지않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사진 찍고 싶은데 트리 저기 있어 한국인 없나? 아, 맞다. 네네 이잘 어 됐다. 응. 같이 찍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하자찾아냈네 어, 나 진짜 알았다. 아쉬워. 우리 하나도 안 찍은 거 알아? 알겠어. 어, 강아지한테 찍어 달라고. 네. 여기요. 어, 이 여자분한테. 물어봐. 아. <웃음> 내가 물어봐? 나못 하잖아, 물어보면. 냥 테이크업 포토, 테이크업 포토 그러면 돼. 근데 <웃음> 물어볼게. 응. 못 하겠어. 어. 아, 땡큐. 땡큐. 옐로 <웃음> 아, 잠깐만. 누구? <웃음> 어, 뭐 찍어? 한 번만 더 제발. 진짜 마지막. 다음엔 진짜 이상하게 찍혀도 그냥 가자. <웃음> 땡큐. 어, 괜찮은데? 어. 가자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와, 핑크 뭐야? 저 공작새야 뭐야? <웃음> 우와 가자 나새 구고 있어 왜? 아 무서워 왜? 나도 찍고 싶어 아나 진짜 새 진짜 무서워 아난 찍고 싶다고 에, 에, 이거 봐나 너한테 에, 다 맞춰주는데 에, 에? 찍어 그러면 찍어줄게 아. 나도 맞춰주는 거 있어 뭐?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아니, 나 네가 가져가 는데 싹 다가 는데, 저새하 나랑 사진 찍 어주 는게 어려워. 그렇게 만가가가가 가하 가이 이걸로도 해줘 음~~ <웃음> 잘 담아놨어. <sCarly noise> you have the best teacher on the wall. <sarly> <sarly> <sarly> <sarly> <sarly> <sarly> <sarly> <sarly> <웃음> 아 행복해 너무 눈물 나아나 <웃음> 아, 진짜 왜 이렇게 이런거 에 눈물이 나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여기 진짜 너무 방금 영화인 줄 알았어 정말 아름답다 이 도시 어제 출발을 프라하에서 해서 파리로 갔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밤에 라면이랑 김치를 먹고 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진짜 엄청 체해가지고 진짜 새벽 내내 토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내가 이걸 웬만해서는 찍고 싶었는데 진짜 찍을 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비행기표 취소하고 다음날로 미루고 호텔도 하루 더 연장했어요. 그래서 프라하에 하루 종일 그냥 처박혀가지고 토만 계속하다가 이제 몇 시간 동안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좀 정신 차렸을 때 약국 가가지고 약 사와서 약을 한세 번인가 먹었거든요. 근데 좀 괜찮아지고 지금은 괜찮지? <웃음> 둘다 힘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는 파리를 이제 가요. 지금은 프라에서 아침 10시거든요. 일단 파리를 가겠습니다. 짜잔 저희는 파리에 도착했어요 아픈 것 때문에 파리 하루를 날려버려가지고 오늘은 바로 나갑니다 오늘의 착장 뭔가 무서워가지고 삼각대도 못섭고 나왔어요 찍을 수 있을까 제대로? 페리 신덜레 페리 <웃음> <파리> 신덜레 차체 <웃음> BGM 파리 신덜레 지금은 비가 안와 하리에 비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와. 우수에 젖은 사람 같아. 파프메토 <웃음> 예쁘긴 하다 근데 되게 깔끔하다 여기는 응 정돈돼 있어. 와 예쁘다. 빈그럽다 근데 조금. 하 r m 메스 Yes yes. e s 메스 r m 메스 Oh. Rivito. Really 루이비도 s v u 로이 t o 생각보다 평범하네 i t t o n s i n 와오 멋있다 그 e of Tango and c h a 랑 e a 어려워. Thank you. Thank you. you. you. 오점 만점을 줘야겠구만. 와. h e r 아 Hermes. h e r m <웃음> 지 <깨울지>. Hey, <웃음> s <웃음> a 근데 막 파리가 막 그렇게 막 로맨틱하진 않다. 응. 네. 우리가 못 즐기는 건가 제대로? 이따가 거기도 가볼래? 에펠탑? 아 너무 추운데. 와 진짜 팔람인데 앞머리를 기르고 와야겠구만 여기 올 때는 그지 <목소리> 나와는 창어 상관... 박물관에서 같이 투어하셨던 가족분들을 <웃음> 파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웃음> 안녕 <웃음> 연락해 아 그럼 연락 저희가 드릴게요 언제 가세요? 네. 박물관 투어는 안하고 투어하세요? 내가 네. 직관 이유로아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야 그럼 가겠지 저녁 네. 재밌게 노세요 흡장말렸어거나아 <웃음> 너무 신기하다 아니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네. 그때 말몇 마디 나눴다고 그치? 너무 익숙한 얼굴이 숱해 지나가는 거야 설마 내가 여기서 아는 사람 만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You <laughs> cannot be because it's only one place. Um, I always go by your side as a co pilot. Yes, I can offer you a picture like this in the end. Oh, 사진 찍는다고? Mm -hmm. Mm -hmm. Something like this in the end. In front of the Eiffel Tower, usually oh, it's 30 euros. We have a lot of money. I have a lot of money. What are you going to do? I h a e a o t of m o e y Thank you. Thank you. What? What? What? What are y o going to 파이다에게 진실나돈 많은 아줌마 아저씨 같은데 돈 많은 아줌마 아저씨 같아 음. <웃음> 그지 흐린 날의 팔, 팔 시래 흐린 날의 파리. 저희는 그 어제 만난 한국 가족분들 우연히 만난 그분들 너무 나왔다. 반가워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뭔가 밥 먹을 때 찍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저기다. 르브룬? 르브룬, 르 르부르. 아, 저거 앞에. 사진 하나 찍으면 다본거지다 갔던거야 값던 값던 값던 지금 다들 예약한게 다저 사람들 가 <웃음> 우리 예약 <웃음> 우리들 한테다 예약을 하고 한고먹기 때문에 시간만춰 들어가는거고 어. 지금 들어가기 힘들어 왜냐면 사업때문에 시간대도 바뀌어갖고 더 사기 힘들거야 해떨어져서 어. 그러니까 야경보면 되게 좋아요 유람사 그거 얼마 안하니까 그러니까 아유람선은 했어요 그치? 어, 너 그럼, 했지? 이따가... 4-5천원 밖에 안하던데 어. 진짜 싸다 계산문도 올라가면 한대 사람 진짜 많다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브이로그 정말 별거 없는 브이로그다 음. 이랬는데 막 3시간 나오는 거 아니야? 가재밌 <웃음> 근데 혹시 몰라 알게 모르게 여기 싸움거다 찍혔을 수도 그러니까. 있까 근데 우리 한 번도 안 싸웠잖아 음. 기억이 없는데 와 여기 너무 예쁜데 그만 매일맞에 싸우는 멍청이가 어딘가 우리 안 싸웠어 근한 번도 <웃음> 좀 들어줘. 브이로그가 무슨 이거밖에 없어. 무슨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브이로그가. 오늘부터. 오늘부터 내 브이로그다. 아니 니네 찍지 말고 나 찍어달라고. 신생 채널. 내 유튜브에 출연할래?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히히. <웃음> 너무 귀엽다. 지금 표정이 있어. 하이. 너무 귀엽다 근데 표정이. 네? 초식인가봐 이거. 에? 진짜 안전한가 보다. 되게 풀어놓고 귀여네 하이. 다해. <웃음> 헤헤. <웃음> 너무 귀여워. 엥? 아, 뭐야? 하이. 에펠스 텐유론데 이거 열쇠고리 3개까지 같이 줬어요. 왜왜 왜 틀리지? 왜? 그러니까 봐봐, 씨는 뭘? 바디씨는 뭘? 는바바는 Bravo, very good. Show money first. Yes, show me yeah, money. Just show something because you win now. No, no, you show oh. money. Yeah. Show your money. Your money. Yeah. No One money. money is problem. You are very uh. clever. Bravo. y e yes. r 다 m n e e a 공 위치가 어딘지 보이는데 일부러 못 맞추고... 내 왠지 느낌이 딱 뭔가... 어, 어. 자기가 나한테 돈을 100유로를 줬어, 50유로 두 개를... 응. 내가 50유로를 꺼내면 어. 이제 섞어가지고 내가 준 진짜 50유로 자기가 가져가고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위조지폐 나한테 주고 그럴 거같다어 검색해보자, 어떤 원리인지... Yeah. 역시 저세상 구독 외국인이랑 <웃음> 이건 과학이야 이거는 <웃음> 근데 잘 찍었는데? 원래 다들 사람이랑 이렇게 애플탑이랑 찍는데 어떤 저기 뒤에 여기 계신 분, 남자분이 뭐야 그거? 음식, 음식 만두인가? <웃음> 어. <웃음> 여기다가 만두 같은 거 넣고 <웃음> 이렇게 이하게 <웃음> <굶음 탑에. 웃음> 애플탑이랑 같이 찍고 있었어 <웃음>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와, 한국인분들 만났어요. <웃음> 아, 이거 인사해줘요. 나와도 돼요, 진짜? 안 <웃음> 되나요? <언제 돼요? 웃음> 파리에서 <만나요>. <웃음> <웃음> 만났어요. 스에서 <저는> 만났어요. 배구에서 <웃음> 왔어요두분다대구에요 와, <웃음> 네. 아, 진짜 신기하다. 어게 언제까지 있어요? 오늘 <웃음> 네, 네, 새벽에 로마 아요 로마. 우리 로마에서 <웃음> 왔는데? <왔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웃겨. 한국인들이 제일 시끄러워. <웃음> 아 재밌게 놀자. <놀다>. 네, 감사합니다. 아그자리찍을래아 <웃음> 그래? <웃음> 저희는 이제 유람선을 타러 갈 거예요. 어 지금 타면 딱 예쁘겠다. 어 저기 왜 이렇게 맑아 하늘이? 와 하늘 엄청 예뻐 봄아 여기는 새가 오. 새가 진짜 오. 많다. 어우 소름 돋아 빨리 가자 <웃음> 유람선을 타러 갈 건데 아마 가면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꺼질 것 같아가지고 못 찍게 되면 핸드폰으로라도 찍을게요 유람선 왜 한국어 가나? How do I feel about being uh, a member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at's a difficult question because I didn't know we w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짐을 다 찾았는데 제짐 하나도 안나와가지고 뭔가 찌름해가지고 짐 찾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누락이 됐대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우리 잘못으로 누락된 것도 아닌데 가져다 주는 거는 내일 가져다 줄수 있고 그거 아니면 오늘 밤까지 기다려야 돼, 저녁까지 그래서 6시까지 기다리게됐어 거기 세면도구랑 이런 게다 들어있어가지고 네. 아니 어. 근데 여기 공항 이렇게 너무 생환데 이 어떻게 기다리지? 짜증 나지만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내짐 짜증 나 우와 스위스는 이거가 벤츠 에스클래스야 와 미쳤다 여기는 다왜 이래? 만원 주고 에스클래스 타네? 공항갈 때도 이렇게 하고 싶다 <웃음> 와 진짜 찾았다 드디어 드디어 이 캐리어를 찾았습니다 9시 도착했는데 지금 6시 돼서 찾았어 1 0시도했거든 찾는... 두시였거든 어쨌든 이거 찾는데, 또 어떤 여자 직원이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와, 문을 계속 안 열어줘가지고 한 30분 기다렸는데, 막 안에서 초콜릿 까먹고 있고, 씨. 아, 짜증나. 우리 어디 가고 있어? 여기도 스위스잖아. 우리 루체렌 가잖아. 왜 저래? 원래 한참 전에 갔었어야 됐는데 기름 올라온 거봐 원래 한참 전에 갔었어야 됐어. 지금쯤 도착하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 가요 여기 스위스 패스 1등석으로 예매했는데 완전 텅텅 비었어요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났지 않아? 근데 왜 그럼 나는 차라리 돈 조금 더 내고 편한 게난거 같아, 여행 내내 그치? 캐리어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 7위 중앙역에 내려가지고 루틀은 가는 거를환승을 해서 가야 돼요 미션 임파서블. 출발 시각인 7시 4분 전에 탈 것인가. 이랬는데 진짜 혼자 출발하면 진짜 웃기겠다 i s s a p l n e x t stop, t 뭐야? <목소리도> 나네안 오는 줄 알았어. 없지만, 더 없는 사람 같잖아. <웃음> 숙소는 우리가 늦게 와가지고 좀 실패한 것 같아. 그렇지. 일찍 왔으면은 그 강뷰였을 텐데. 그래도 되게 예쁜데?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 왜? <웃음> 문이 없어. 근데 예쁘지 않아? 되게? 아, 않아. 되게 작은 방에 좀 실속 있게 다들어 있는 것 같아.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진짜 예쁘다. 그치 되게 아기자기해 여기 바티칸 시국보다 더 아기자기하네 난 좋은데? 나 이런 데 좋아해 근데 되게 비싸다 이게 얼마야? 4박에 80? 비싸다 스위스가 물가 진짜 비싼 것 같아 아까 택시 탔는데 깜짝 놀랐잖아 기본 요금이 2, 3만원 그렇지 상담원은 답답했지 답답했지 미안해 뭔가 답 미쳤는데? 베개 뭐야? 원래 호텔은 베개가 좋아야 돼, 알지? 너무 좋다. 편한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이쁜데? 한국에서 솔직히 20만원 주면 신라 호텔 가긴 한다. 그지 그거에 비하면 은좀 별로긴 한데 스위스 물가에 비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모르겠지? 응. 응, 이거다 이거다. 헉, 예쁘네. 크리스마스 같다. 그지 응. 한식 먹으러 갈래? 가자. 손 진짜 까맣다. 왜좀 이렇게 까맣까, 손이? 아, 이게 올라오네, 이거? 아. <웃음> 라바다. 어, 뭐야? 고춧사는데? 뭐 루체른에서의 크리스마스. 눈이 안 오네요. 눈 오는 거내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룸 서비스를 시켰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하지 마. 짜 메리 크리스마스! 먹어도 돼 무슨 맛이야? 응? 맛있어? 응. 음, 음~~ 진짜 이렇게 된 우리 강릉 꼭 가는 거다, 31일에 내가 운전할 테니까 강릉? 응. 가기로 했잖아, 도착하고 밤에 할거 없으면 결국 저희는 양치만 하고 밖으로 세수하고. 나갑니다. 너 세수했어? 양치하고 세수했잖아 우리. 아 맞네. 맞다. 세수도 했어요. <웃음> <웃음> 어제 한식을 안 먹겠다던 박성범은 결국 라면 사진을 보고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으러 가요. 라면 먹고 풍경 조금 보고 돌아다니고 들어올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대박! 이거 엘리베이터인데 곤돌라 같은 그런 거래요 리유튜인데 네 내가 니를 찍어줘야 돼 이제서야? 여행 이제 끝나갈 그 무렵에? 제일 예쁜 스팟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음 단순해 와호. 와. 박 고마워 다고마아괜찮아 짱이다 그니까. <웃음> 배터리 없네. 갔다 와야 되나? 갔다 온게 낫지 않을까? 와. 아 어, 뭐. 아, 계속... 아, 뭐야? 누르면뭐 바뀌는 거야? 벌... 응. 헐... 이래서 차가 안 막히나 봐. <웃음> <웃음> 와... 저 산이... 산 보이시나요? 여기? 예쁘다 어제 밤이라서 잘안 보였어 백조가 쟤는 누구야? 갈매기가 왜 여기 있어? 되게 가, 같이 껴있네 저런 걸 꼭살이라고 하지 낄끼핏발을 못하는 거야 음오 뭐야 팬서비스야 뭐야 아이. 어 뭐야? 일로와 왜 나한테 와 왜 나한테 와? 의미 부여하지 마. 나한테 오는데? 청동 청동. 얘도 나한테 오네. 아름답다. 안녕. 나한테. 여기서 조금만 걸어 나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되게 많이 난다, 그치지 와, 이거 안 담겨 카메라에. 부끄럽다. 부끄러워. <웃음> 뭐가 부끄러운데? 그런 네가 여기는 약간 컵밥처럼 나오는 거 같아. 맛있겠다. 와, 와, 와, 우 피시방에서도 비싸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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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My name is David. I'm one of the pilots. My first day today. I'm a beginner. But it's a nice day to learn. You want to play a game for choosing pilot or you want to choose this guy, this guy, game? Okay. You first. Uh oh, Who is the beginner? Oh, <laughs> You did not pick the beginner. Very good. You picked. Who is it? k r i s h a Very yeah. good, the boss. Hey. Yes. Kawi Pawi Po. You picked Jonas! Very good, Hi. very experienced. <laughs> you picked me! Nice oh, to meet yeah. you! <laughs> <laughs> What is your name? y a t e a f l a e t l a e t f t s a e t i u s a o u l i a b e i s a e s e u t i s a h e i t e i l e l a e s b a t t s a i e a e a a e i s a a t i a b e u t a e u l a e I'm YouTuber. This is a baranpanyang bunyangge. a m 너 사진 전체 다올랐어 응. 감사합니다. <웃음> bye, bye. Bye, bye. bye bye. 진짜 재밌었어. 그래은 일부러 막 산에 가가지고 산에 부딪 부딪히려면서 막머리 죽을 거라고 막. 근데 내가 막 <웃음> 이러면서 웃으면서 바꿔주고. 나는 별막 그런 게 없어. 재미는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없던데. 아 이거 안 했다 아 여기서 하지마 네? 저기서요 저기서요 <웃음> 저기 저기 정원 정원 한가운데 놔둬 하이하는거야? <웃음> 하이하자 뭘 잘못했어? 내가 서운한거 얘기할게 어. 카메라니까 필터링 할게 어. 너가 어젯밤에 내가 머리 감고 잔다고 했는데 너가 뭘머리로 감고 자 당연히 비니 쓰고 가야되는거 아니야? 산가는데? 이랬잖아 너가 응. 그래서 내가 난 당연히 너랑 같이 비니 쓸줄 알고 머리 안 감은 건데 너가 아침에 되니까 갑자기 지 혼자 머리 감고 비니 안 쓰고 아 나는 당연히 감지 머리 근데 비니, 비니 같이 쓰기로 했으면서 나 머리 쏙못 감게 해놓고 나는 솔직히 머리 한번 감으면 한두 시간 걸리는데 필터링 할게 아무튼 비니 이빨에 틴트 못 했어 됐어? 응, 응 아무튼 언제부터 못 했었어? 몰라 아무튼간에 비니 나는 너랑 같이 쓸줄 알고 너가 비니 아니 혼자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막아 싫어 그리고 원래 옷도 맞춰 입기로 했으면서 맞춰 입은 거한 개도 없고 또뭐 있지? 화난 거? 그리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보고 수현아 빨리 일어나라는 말을 진짜 계속 했지 내가 그말 진짜 싫어거든 할머니 때문에? <웃음> 할머니가 맨날 깨워서 <웃음> 근데... 게으르다 진짜 그러다는 말 하지 마라. 알고 <웃음> 있어. 아플 때문에 짜증 나니까. <웃음> 다 알아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30시간 맞췄어 오늘 나가는 시간. 32분이었잖아. 32분, 32분 나갔을 때또뭐 놓고 가고 해서 결국 나가는 시간 10분이나 더 늦게 나가고. 어쨌든 안 늦었잖아.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시간을. 정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 시간을 지켜야지. 아니, 그래서 나는 말좀 끊지 말래. 야, 걸어가면서 하자. 아니, 어쨌든 간에... 아니, 너부터 일어나면 되잖아. 왜 지는 가만히 누워 있어? 아니, 나는 준비하는 봐봐 넌 씻어야 되지, 씻고 나서 화장해야 되지, 화장하고 나서 옷도 골라야 되지. 나는 미리 전날에 옷도 다 골라놨고 씻는데도 빨리 걸리고 옷도 다 골라놨거든 어, 어쨌든 준비도 나는 빠르고 하니까 네가 먼저 씻고 화장하는 동안에 내가 씻고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도 내가 빠르고 그러니까 나는 기차 타서 화장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기차 타서 화장했어? 어 했잖아 나오기 전에 화장했잖아 나오기 전에 봐봐? 내, 기차에서 못하는 것들 한 거잖아 내가 내, 나는 짜증 났던 게 뭐냐면 아침에 내가 너를 깨웠어 어제 그렇게 깨워달라고 말했는데 깨웠어 일어날 수 있어 꼭 깨워줘야 돼 깨워줘야 돼 깨워줘야 돼몇 번이나 말하길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한번 깨웠다 소윤아 일어나야 돼 하니까 네 다섯 번 얘기했거든? 한두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건막 많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아막 아, 막 그리고 좀더 짜증내면서 알람 맞췄다고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나안말안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계속 눕고 더, 눕고, 더 눕고, 더 눕고, 더 눕고, 핸드폰 만지다가 결국 그제서야 씻으러 가가지고 오빠 그래 들으면 8시 20분에 나간 줄 알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 한번 입 닦고 가만히 있어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했는데 씻는 것도 능기적, 능기적 천천히 씻고 <웃음> 그러고 씻고 와서 준비하는데 계속 뭐 준비도 천천히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소인아 지금 20분이야? 10분 남았다고 말해줬는데 알아! 나 보면서 하고 있어! 라고 바로 짜증내길래 열확 받아가지고 나도 <웃음> 알아, 뭐, 시간 다 보면서 하고 있어. 날 아, 뭐,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 괴물이야 그,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웃음> 봐봐, 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제대로 해. 찍지 말고, 찍지 말든가 응. 들고 들든가 놓고 놓든가.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안무 말하고 입꽉 닫고 침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화장하고 뭐 이것저것 구경하고 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30분이 됐어. 그때 그때서야 이제 얘기했지 내가. 소이아 30분 됐다고. 근데 다 했다고. 맨날 말이 그렇지 다 했다고. 그래놓고 시간 보면 이제 32분, 34분에 이제 방에서 딱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넉코아 에서방 다시 올라갔다가 오고 우나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빨리 울어라. 우나 혹시?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아 근데, 그 근데 시간. 계속적으로... 그래. 시간 아니 봄아 그래서 안 여기도 안늦잖아안 안 <웃음>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아니 나는 진짜 딱 30분 맞춰서 나오려고 미리 그 컨실러 얼굴에 찍어 발라놨던 것도 아 이거 찍어놓고 나가면서 해야지 이 생각하고 난 찍어 바르고 그때 준비가 다 끝났었어 <웃음> 근데 왜안 나왔어? 30분에 너 뭐하고 있었어? 핸드폰 보고 있었잖아 내가? 응아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 그렇게 독이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아이 더이 더이 더이 아이 더이 더이 제이말 절대 까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가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이 더 먹어볼까? 음. 우와 대박 사진 찍어야지 저 기차를 잡았다고 지금 찍고 있어 계속 아까부터 <웃음> 사장님이 기차 잡아주셨어요 와 <웃음> <기차. 웃음> 아, 대박 지금 또사장님 어디 갔냐고 그래 아. <웃음> 드라이브 갔다고 또 생각하겠고 <웃음> 가는 방향에 오른쪽에 앉으면 저 폭포가 보여요 네 우와! 우와 폭포다! 사진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깐 거기 기차역을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요가하고 여기하고 광경 교회하고 광경이 멋있어 저 오른쪽에 앉아서 사진 오른쪽에? 찍을 수 <웃음> 선생님 진짜 감사해서 어떡해요 <웃음> 가이드 하셔야겠는데 전체 <웃음> 가이드 아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너무 잘했요밥한번 먹었는데 너무 원래 제대로 탔으면은 이제 이거를 타고. 내려서, 내려서 역으로 갈아 탔어야 됐었는데 원래는 이것도 못 탔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거 지금 이거 타고 있는 기차 잡아주신다고 갑자기 빨리 뛰라 그러시더니 자기 차에 태우셔가지고 어, 다음 역으로 차 타고 이제 어우, 다음 역으로 좋아했지. 와가지고 잡았어요. 대박 원래 패러글라이딩 끝나고 이제 평점 되게 좋은 한식당이 있길래 이제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말몇 마디 나누다가 사장님이 얼른 가야 된다고 이거 기차 타려면, 우리 선생님 역까지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밥을 빨리 먹고, 이제 역까지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 역에서 이제 영무원이 다른 거, 이제 한명 밖에 없어서 표를 못 끊어주니까 우리가 기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역까지 사장님이 오, 여기까지 데려주셨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밥도 완전 맛있어.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었어요. 인터라켄 와서 오시는 분들은 패러글라이딩하고 아래 식당인가니다 아래 식당 꼭 가세요 용크하우에 왔어요 와 진짜 하얗다 귀 단단히 가려라 귀단가귀단까지 <웃음> <웃음> 형님들 여기서라도 한번 찍자 <웃음> 진짜 <웃음> <웃음> 극한의 추미다아 <웃음> 붓기 다 빠졌다 얼굴 붓기 빼고 싶을 때한번씩 와야겠네 스위스가 진짜 인생 여행지긴 하다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와 신라면 작은 컵이 만원이야? 저거 만원이야 저게? 팔상님이보이왜 이렇게 다 창백해 보이냐 한번 올라갔다 오니까 나도 그렇지 너는 안. 너 하얘졌어 Hey, you got t i n g s 수고 얘기하지 정말 시끄럽다 아내 뒷자리 진짜 시끄럽네 뒤에 한번 눈치 줘아 시끄럽다 뒷자리 <웃음> 이거 용프라우 정상에서 산 초콜릿인데 진짜 맛있어요 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네 저희는 이제 웅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시끄러워 짜증나, 서 떠는 다리. 어? 어? <웃음> 저기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려고. <웃음> 조용히 해달라고 하려고. 익숙했으면 이랬는데 갑자기 이거 주고. <웃음> <웃음> 그럼 그냥 갔어. <웃음> 맛있겠다. 저희는 이제 루체른으로 가는 걸 탔어요. 아,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끈적끈적끈적끈적끈들어 찌글찌글 짝짝 보글보글 보글 짝짝 찌글 보글짝 찌글 보글 짝짝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갑니다 서랍 어 거기야 아파트 그거 같다 그치 빠바바밤 바밤바바밤와 엄청 좋다 뭔데? 100만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뷰도 막 그렇게 예쁘지 않다. 저희는 지금 마지막인 밀라노에데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3일 머물고 제가 뭔가 그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 막 제대로 온 여유를 즐긴 것 같아서 이번에 밀라노에서는 카메라를 그냥 끄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왜 <웃음> 저래? 그러면 안녕,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봐주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진짜 소중히 인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 <두달>